가고 그런지 일단은 살짝 렉 걸리는 게 솔직히 그닥 신경 쓸 정도는 아니고요. AOT 쓸 때고 그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 되게 마음에 들고 그 누가 이제 어, AOT 애니메이션 바꿔 준다 그래 봐 이제 간지나게 막 보라색으로 텔레포트 효과까지 뿅 하고 나오는 건줄 알았는데 그래도 좀이 정도면은 이 정도 괜찮다고 봅니다. 이제 보라색으로 막뿅나런 어, 식으로 당히상해 엔더 상자 어, 이거 진짜 막나라고 검색하면 와 이런 식으로 이제 돼.